난 노래하고 싶어 그냥 노래하고 싶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 때 너, 지직 너만 위해서도 행복하고 싶어 난 단지 그 뿐이야 이 노래가 대체 얼마만큼 사랑받을 건지 고민하지 않고 yeah. Yeah. 오늘도 지나가네 oh, What have I done today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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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을까? 지금 이 노래 들으며 웃어볼까? 다 바보 같은 걱정이었다면 내가 바라던 대로 살고 있을까? I don't know I don't know I don't know 나 지금 이대로 멈춰 버린진 않을까? 난노가하고 싶어 계속 노래하고 싶어. I just wanna, do it. just wanna do it, I just wanna do it, I just wanna do it